어 이제 신화공 문제에서 B4셀에 가로열고 줄을 입력하면 글자가 작게 입력이 되는데 그렇게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작게 주가 어떻게 입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로열고 주라고 적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뭐 뒤에 연습이라고 하나 적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주 라는 글자가 작아졌습니다 옆에 있는 연차 보다 작아졌죠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 파일에서 옵션 언어 교정에 가서 자동 고침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 고침 옵션 창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커다란 가로 주자를 조그만 가로 주자로 자동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록에 있는 내용대로 자동으로 바꾸기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글자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앞에 시험 친 사람들이 여기 체크 표시를 해제했다면 이제 그 다음 시험 치는 사람은 글자를 쓸때 가로열고 주 가로 닫고 연습하고 엔터를 치면 숫자가 위에처럼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파일 옵션 언어교정 자동고침 옵션에서 다음 목록에 있는 내용대로 자동으로 바꾸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입력된 내용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글자를 지우시고 다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가로 열고 주 가로 닫으시고 연습 적어 주시면 되겠죠